자 안녕하십니까 <웃음> 장유성입니다자 음. 오늘은 저 팔이 어,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안 올라가시는 분들 종종 계시죠, 그죠? 예, 이렇게 뭐 왼쪽 팔이나 오른쪽 팔이 등으로 이렇게 안 올라가셔서 예, 저, 견갑골 통증이나 이래 어깨 뒤쪽 통증이 계신 분들 종종 계신 것 같아요. 어, 저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거나 이러다 보면. 물론 젊으신 분들한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그러니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다지 이것 치료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고 저도 왼쪽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갔던 적이 오래 있었습니다 거의 뭐한 10년 이상 동안 왼쪽 팔이 잘안 올라간다, 답답하다, 막 그런 느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뭐 원인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팔을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종의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러니까,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뭐, 물건을 들어도 이렇게 된다, 뭐, 컴퓨터를 해도 이렇게 한다, 뭐, 어떤 작업을 해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쪽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30년, 40년 쓰다 보면 결국 뒤쪽 근육이 혈관이 태화되거나 또 혈관이 이제 이렇게 찌그러들면 신경에 압박을 갖게 돼요. 그냥 이게 대상포진으로 연결된다거나 또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으로 이어진다거나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혈관들은 그러니까 혈관을 따라서 신경이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혈관이 커지거나 또정상에 대해서 좁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몸이 변해가는 거죠 변해가면서 이제 나이를 먹으려면 다 온몸이 다 아프다 다 아프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형태에서 혈관이 변형되게 시작하면 뭐 온몸 구석구석이 다 아파지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 이렇게 좀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뒤쪽을 사용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뒤쪽 어깨 그 경갑골이라고 그러죠. 경갑골로부터 오는 이쪽 혈관이 찌그러든 거야. 좁아진 거죠, 그죠 네. 모세혈관도 좁아지고, 큰 혈관들도 좁아지면서 근육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다지 큰. 막뭐 크게, 보통 사람도 이렇게 막뭐 앞쪽으로 활동하는데 큰문제 없으니까 그냥 참으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등이 가렵다 이럴 때, 한쪽 손을, 한쪽 팔을 못 움직이면 참 답답해요. 그죠? 응. 답답하니까. 일단 한번 풀어보죠. 그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아주 간단한 경우. 그좀 통증이 심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치료기간이 걸리진 않아요. 한 3일 정도. 한 3일 정도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치료 방법을 잘 적용하시다 보면, 뭐 효과는 또 금방 나타나요. 금방 나타나는데, 이제 완치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시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3일만 하더라도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냥 뭐, 당일날 바로 우리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어, 혈관이 변형됐다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일단은 제가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어떤 이렇게 조작을 할 텐데 한번 보시죠 제가 뒤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팔이 안 올라갔었어요 왼쪽 팔이 안 올라가서 어떻게 했나 하면 이제 이게 왼쪽 팔입니다 왼쪽 팔이 안 올라갔는데 등 뒤로 안 올라갔는데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팔을 뒤쪽으로 해서 이 왼쪽 팔을 이 왼쪽 손을 어 오른쪽 손을 이 위에 대고, 이 왼쪽 손을 위로 이렇게 끌어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끌어 당기고, 그죠? 또, 혹은 반대로 이렇게 해서, 왼쪽 손을 밑으로 밀어 내리는 겁니다. 밀어 내리고, 다시 반대로 해서 끌어 올리고, 다시 반대로 해서, 왼쪽 팔을 밀어 내리는 겁니다. 이제 오른쪽 팔은 버텨주는 거고, 또 반대로 해서, 반대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올려주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열중시어 자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열중시어 자세. 뭐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열중시어 자세 하는데. 자, 왼쪽 팔을, 그죠? 어. 뭐, 오른손, 여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인데. 그러니까, 왼쪽 팔을 들때 오른손으로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왼쪽 팔을 들때 오른쪽 손으로 버텨줘야 되니까. 이렇게 버티면서 살짝 들었다, 내리면, 살짝 들었다 내리면 살짝 들었다 내리면 살짝 들었다 내리고 살짝 들었다 내리고 다시 오른손을 밑에 놓고 왼쪽 팔을 밑으로 누르는 거예요 살짝 눌렀다 들었다 살짝 눌렀다 들었다 살짝 눌렀다 들었다 자, 이 동작을 이렇게 하고 나시면 이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팔을 올려보면 쑥 올라가요 쑥 올라가는데 물론, 뭐, 이증상이 굉장히 오래돼서, 막, 견갑과 통증부터 시작해서 어떤 등통하고 막,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어떤,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 있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가 있는 방법은 분명한 건데, 자, 대충 뭐, 어떻게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어. 그렇게 해보시면, 근데, 근데, 요 방법 외에도 이제 한 가지 방법여러분이 조금 더 적용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벽이나 책상 같은 걸 이렇게 이용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의자 이제 상단인데 이거 물론 그냥 이게 힘을 지탱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으로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이 앞쪽은 살아있는데 이 뒤쪽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죠그 손바닥을 이거 왼쪽 손바닥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이쪽 부분. 자 여기서부터 이쪽 부분까지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쪽을 좀 세게 눌러 눌러야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이쪽을 또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가운데를 눌러야 좀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요러, 요렇게 어떤 책상 옷나이나벽 같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 같은데 이렇게 대고 몸을 이렇게 지댄 상태에서 이렇게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이등 뒤의 근육이 움직이도록 몸을 이렇게 반동을 주면 등 근육이 움직여요, 이렇게. 자, 이쪽을 또 해보고, 손바닥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해보고, 이쪽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근육이 확 살아난다라는 거. 이제 사무실에 계신 분이나 어떤 <웃음> 학, 뭐 학교 생활을 하신다거나 이때 이렇게 한 번씩, 자, 이게, 이게 만약에 책상 모서리다 이러면 똑바로 선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내고, 자,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을 살짝, 너무 세, 심하게 하지 마시고, 살살, 살살 이렇게 해보시면, 또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시고, 또 팔도,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뭐 이렇게, 운동도 이렇게, 팔을 등 뒤로 해서, 그 사실 이제,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도 이렇게 해 주셔야 등 근육이 소실이 안 되고, 또, 신경이 또 눌리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어떤, 이렇게 하다 보면, <웃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그 생각보다 제가, 저도 이제 이 방법을 알게 되고, 이렇게 딱 적용을 해보니까, 뭐 통증이 없어지는 데 시간이 그래, 원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한 이틀, 3일 정도 하고 나니까, 어? 팔이 그냥 올라가는 거야. 어, 팔이 그냥 올라가고, 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증상들이 이제 몸이라는 건다 연결이 돼 있어, 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고 자이 방법도 적용하실 때 약간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치료해, 야아나 오늘 당장 이거 치료해야겠다, 되이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수축되어 있거나 좁아져 있던 혈관에 피가 너무 들어오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한 일주일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천천히 틈을 잡고 하루에 그냥 한두번 한 내지 세번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한세 뭐 한, 한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눌렀다 뭐 들었다 내렸다 혹은 밀, 내렸다 올렸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하루에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2차 자극 증상, 어, 염증이나 이런 것도 안 생기고, 또 점점 혈관도 회복되면서, 어, 불필요한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자꾸 방치해버리면, 문제가 어떻게 되나 하면, 여러분들의 몸의 균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방치해버리면, 어깨가 확 내려가 버린다거나, 혈관이 뭐, 왼쪽은 살아있는데, 오른쪽은 확 내려가 버린다거나, 또, 오른쪽 폐나 왼쪽 폐가 내려앉는다거나, 창자가, 크, 뭐, 오른쪽 창자가 커진다거나, 뭐, 어 이런, 그 다음 단계로 자꾸 넘어가는 성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 이랬을 때, 절대로 그냥, 견딜만 하다, 참을만 하다, 이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사실은 이렇게 뭐, 목에 담이 와도, 몸살이 와요. 몸살로. 그러니까 담이 왔다라는 거는 피가 여기 멈췄다라는 거예요. 피가 돌지 못하게 되면 온몸에 피가 돌지 못하면서 결국은 몸살로 이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통증이 결국은 우리 자꾸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심장에 무리를 주게 뭐고 피가 안 통하니까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또 폐도 점점 커지게 만드는 불필요한 어떤 그런 좋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빨리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해서, 어, 여러분들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어깨 질환, 뭐, 어깨, 어, 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 관절 와순이나, 오십견증상을 가지신 분들이나, 뭐, 견갑골 통증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하나, 하나 한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웃음> 그 유튜브에서 이제 저는 이제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자, 어깨, 잘, 잘 들어보세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 자, 어깨, 어, 적으실만 하면 적으세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 50견 치료법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어깨, 회전근개, 파열, 50견 치료법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 통증이나, 뭐, 뒷목 통증이나 어떤, 뭐 손, 손가락 저린 현상이나 뭐 견갑골 통증이나 여, 팔이 안 올라간다거나 위로 안 올라간다거나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꼭그 동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꼭 보시고 거기에 적절한 운동 거기도 또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그죠? 어, 무리하면 꼭 염증이 생겨요.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계치를 넘어가면 피가 정체되면서 열을 발생시키면서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적응할 시간을 좀 텀을 주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치료도 되고 염증도 안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소화불량이다, 역류성 식도염이다, 자주 체한다, 뭐, 설사가 자꾸 나온다. 방귀가 자꾸 나온다. 뭐 배에 가스가 찬다. 목에 이물감이 생긴다. 막 이런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진짜 많아요. 사실은. 자, 그런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이것도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 되게 중요해요. 대사정후군 치료법.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정후군 치료법 1이라고 제목을 찾으세요. 대사증후군 치료법 1. 자, 1 찾으셔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 동영상은 안 보셔도 돼요. 그거는. 동영상은 안 보셔도 되는데, 그, 그 동영상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을 보시면, 자,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이, 이, 이, 이, 이 이런 동영상들을 꼭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들을 꼭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런 동영상들을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한씩한 개씩, 한 개씩,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 이거뭐꼭 봐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 치료가 쉽지는 않지만 치료 방향은 분명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영상들을 그냥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나 아, 이렇게 궁금증도 좀 가져보시고 한 개씩 한 개씩 적용도 해보시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몸이 사실 좋아져 갈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또 치료 과정에서 어, 또 명현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런 것도 들 물론 조심하셔야 되고 동영상 보시다가 밑에 있는 댓글란 또 이렇게 자꾸 살펴보셔야 돼요. 주의사항이나 이런 어,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올려놓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어떤 그 사람의 몸이 치료가 된다는 라 거는 그냥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깨가 이렇게 빠졌다. 빠진 건 빠진데, 다시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엄청난 고통을 통과를 해야, 그 어깨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요. 그게 무서워서 막 애들이 막 병원에 어깨 빠진 애들 데리고 가면 막 울고 울고 난리 나죠. 그끼워 맞추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일종의 명연현상, 2차 자극증상이라고 하는데, 내 몸이 무너졌다. 근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명현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항상 좀 우려도 되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음. 그러니까 하여 요, 등에 칼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 답답하잖아요. 등이 가려워도 막 벽에다가 막 문지르고 그러잖아요. <웃음> 예. 그런 그러니까 거뭐 이게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다음 단계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그 다음 단계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오른쪽 왼쪽 비대칭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병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들 하여튼 꼭 이번 기회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팔이 안 올라가는 그거는 꼭 보시고 어깨, 어깨 회전근개 파열 5 0견 치료법 동영상 꼭 보세요 꼭 보시는 게 여러분들, 불필요한 어깨 통증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그죠? 예, 벗어나실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 그죠? 예. 사실, 이제 뭐 구독자 신청을 하시거나, 제가 동영상을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자 신청을 하셔서,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여튼, 오늘 동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